자, 수분 활성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수분 활성도, 영어로 activity 그래요. activity. water a c t i v i t 에서 aw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는 수분 활성도는 1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수분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물이 물이 자유로운 물이 있어요, 프리 워터, 자유수가 있고 자유수 아닌 거는 어디에 붙들려 있는 결합수입니다. 그냥 강하게 결합되어 있느냐, 약하게 결합되어 있느냐 그 얘기지. 그러니까 결합되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할수 있는 물이 지금 얘기하는 수분 활성도 값으로 나타나. 그러면, 물이 100% 있는데, 그물 100%가 완전히 100% 자유수다면은 활성도가 1이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수분 활성도가 0.6이다, 이 얘기는 60% 물만이 물의 역할을 할수 있는 자유수고, 나머지 40%는 자유수가 아니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수분활성도는 1보다 크다가 아니고 1보다 작다. 그 다음 세균의 생육 최저수분활성도는 0.6이다. 아니다. 얼마일까요? 0.9입니다. 아시겠어요? 수분활성도는 용질의 몰수가 높을수록 감소한다. 맞습니다. 자 수분활성도를 용질의 몰수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식품화학 기말고사 시험에 나왔었죠. 그 다음 마이알반응은 수분활성도가 0.3일 때 가장 빠르게 일어난다. 빠르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가장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 이미 온도에서 식품이 나타낸는 수정기압의 100을 곱한 값이다. 아니다. 네, 봅시다. 물이, 물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분자식으로 H2O입니다. 이와 같이 수소원자 두 개와 산소원자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 자, 이 각도가 104.5도, 이 각도가 104.5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극성입니다. 수소결합을 이루습니다. 극성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산소하고 수소하고 전자를 당기는 힘이 누가 세냐? 누가 세냐? 산소가 셉니다. 수소보다. 그래서 산소와 수소 사이의 이 결합은 사실 공유결합이에요. 산소의 전자 하나 내고 수소의 전자 하나 내요. 그러면 서로 전자를 공유하지만 실제로 전자를 당기는 힘은 산소가 더 수소보다 힘이 세요. 그러면 전자가 어느 쪽으로 산소 쪽으로 많이 끌려가 버려요 끌려가서 산소 쪽에 전자가 풍부하고요 반대로 수소 쪽에는 전자가 좀 빈약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를 완전히 잃어버리면은 플러스 양이온이 되어버리고 전자를 완전히 얻으면은 음이온이 되는데 그 정도까지 전자를 뺏어 올정도 힘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줄당기기할때좀더 당기는 힘이 센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델타 플러스, 수소 쪽에 델타 플러스, 산소 쪽에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했는 게 아, 산소가 전자 당기는 힘이 더세 가지고 이쪽으로 전자가 좀 치우쳐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치우쳐져 있어서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 폴라 극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극성을 띠는 물질은요. 물에 잘 녹습니다. 극성을 안띈 물질은 물에 잘안 녹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과 기름이 안 섞이죠. 잘안 섞이잖아. 왜안 섞이냐. 물은 이 극성 물질이고요. 기름은 비극성 물질입니다. 물과 기름 반대되는, 서로 안 섞이는 게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 분자 단위에서 이렇게 극성 결합을 띠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물 분자가 산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쳐져 있어서 물 분자는 극성 분자가 됐어요. 그런데 CO2는요, 탄소하고 산소하고 똑같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직선상에 위치해 버려요. 그래서요, 이거는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산소와 탄소는 극성을 띠고 있는데, 이 이산화탄소 CO2 분자 전체는요, 이렇게 극성이 상쇄가 되어버려요. 상쇄가 돼가지고 이거는 이산화탄소는요, 거의 극성을 띠지 않는 무극성 상태입니다. 그 다음, 산화탄소 대표적인 게 극성을 안 띠는 겁니다. 정사면체에 탄소에 염소 4개가 결합되어 있는 자 이것도 정사면체 4개의 탄소와 염소 사이는요 염소 사이는 극성이 존재하는데 분자 전체로 봤을 때는 무극성으로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분자 단위에서 설명을 해야 될때 분자가 분자식이 어떤지 그 다음에 그 분자가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지 이것까지 설명이 되어야만 그 물질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놀랍지, 그죠? 그래서 분자가 극성을 띠냐, 무극성, 극성이 아니냐, 무극성을 혹은 뭐, 뭐, 비극성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리고 물의 습기랑 물과 잘 물에 녹을 수 있느냐, 물과 친화력이 있느냐, 기름과 친화력이 있느냐. 뚜렷하게 구분돼. 그걸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물하고 기름하고 왜안 섞입니까? 기름, 물 이용을 해서 조리 많이 하죠? 조리에 뭐 기름, 물 아니고 뭐, 그 다음에 전자파, 뭐 마이크로파 이런 거 아니고 조리할 수 있는 방법 없잖아. 그 원리, 이 물질에 대한 분자 구조 단위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은요, 저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 일단 분자의 구조까지 구조식까지를 관심을 가지자 그 정도만 합시다 그리고 물은 물분자는 기름과 잘안 섞이더라 물은 극성이다 물분자는 극성이다 그리고 남았던 게 수소결합이 하나 남아있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수분 정리할게요 식품에 존재하는 수분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두 가지 자유수 프리워드 결합수. 자유수는 연력학적으로 운동이 자유로운 수분입니다. 일명 유리수라고도 부릅니다. 결합수는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뭐 하여튼 물에 녹을 수 있는 거, 그죠? 이런 것들과 물이, 물이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유수가 아닙니다. 자유수가 아니다 하는 얘기는 바운드 워터. 어디에 붙잡혀 있든지 붙잡혀 있습니다. 붙잡혀 있으니까 물의 역할을 못합니다. 물의 역할을 못합니다. 자, 못, 왜 못하는지는 하나하나 조금 더 나중에 우리가 좀더어 문제 나오고 이렇게 또 설명하고 1학년 같으면 음, 또 유기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을 또 다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아래쪽에 수소결합 이것 좀 설명하고 갈게요. 수소결합 하이드로전 본드 한 분자의 수소와 이웃분자의 전기 음성도가 큰 플로로산소, 질소와 사이에 존재하는 분자 간 결합이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에 수소가 하나 있고요. 이 옆에 분자, 여러 분자 사이에 여기에 자, F, O, N 이걸 물입니다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큽니다. 전기 음성도가 전기 음성도라는 얘기는 전자를 당기는 힘입니다. 전자 당기는 힘이 불소가 가장 세요. 그리고 산소, FON, 이렇게, 폰, 이렇게, 폰,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 이거 하고 수소 사이에 있는 결합입니다. 이게 이걸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 수소하고 전기 음성도가 센 플로르, 산소, 질소 사이에 존재하는 결합력, 요 사이에 존재하는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존재하는 결합력입니다. 이게 수소결합입니다. 여러분들, 물, 물 분자도 사실은 수소결합을 이루, 이루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H2O, 물분자 한번 써보세요. 이게 104.5도 정도 각도 일직선이 아니고. 그럼 여기에 물분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주변에도 여기도 물분자도 있고 여기도 있겠고 여기도 있겠고 뭐 여기도 있겠고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겠고 사방에 물분자가 그럼 여기도 물분자 여기도 물분자 자 물분자 있으면 전자가 산소쪽으로 당겨져서 가 이게 델타 마이너스 이게 델타 플러스 그럼 여기에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그러면 은물분자 분자 사이에 어떻습니까 요, 여기가 델타 플러스고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할 수 밖에 뿐이잖아. 그렇죠? 이것도 수소결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 분자가 H2O 분자량이 16, 17, 18밖에 안 돼요. 물 분자 분자량이 17, 18밖에 안 되는데, 분자량 굉장히 작아요. 그데 끓는 점이요. 100도씨 그게 이 수소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이 상태에서 요 물을 액체로 뭐 세척하는데 뭐 씻는데 조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자량 18 가지고는 수소결합이 없다면 이거 다 휘발돼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DNA, 이중나선구조 뭐, 병풍구조, 뭐, 이런 데서도 전부 거기에 보면 수소결합이 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가지, 여러가지 우리가 볼수 있는 문제도 자주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자, 자유수, 유리수라고 얘기도 하고요. 결합수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자유수는 용매로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결합수 불가능합니다. 자유수는요. 압착하고 100도씨, 105도씨 건조할 때 제거됩니다. 그런데 결합수는 제거하기 힘듭니다. 그다음에 미생물 번식과 발화의 자유수만이 사용됩니다. 결합수는 불가능합니다. 밀도는요, 자유수는 1ml가 1g 나타냅니다. 결합수는 이것보다 밀도 큽니다. 왜? 다른 물질이 녹아져 있으니까. 그 다음, 융점비점 자유수 0도시, 100도시, 0도시에서 얼고요, 녹고, 얼고,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근데 결합수는요, 자, 끓는 점은, 자, 융점은, 융점은 낮고, 그러니까 0도보다 더 낮아지고, 끓는 점은 100도씨보다 더 올라갑니다. 자, 예로서, 여러분, 바닷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닷물이 0도씨에 없디까? 안을지영하 훨씬 더 낮은? 온도돼야 옵니다. 그 다음 바닷물 100도씨에 끌어요. 100도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그러니까 자 밑에 어는 점 내려가고 끓는 점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동결 자유수 0도씨에서 온다. 결합수 동결 힘듭니다. 그 다음 수정기압은 결합수는 자유수보다 낮습니다. 수증기압은 자유수는 1이 나오겠지만 결합수는 1보다 더 낮은 값입니다 그래서 수분활성도 계산하는 식입니다. AW, Water, Water Activity, 이렇게 약자다 수분활성도는 P0분의 P이다. P0는 순수한 물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이고요. P는 이제 식품중의 수증기압입니다. 수증기압을 식품 속의 수증기압을 계산해 낼수 있으면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으로 나누면 그것이 수분활동도입니다. 수분활동도 혹은 활성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거 여식 보세요. 자, N, O, W가 물의 몰수, 그러니까 식품 중에 물의 몰수, n o s 는 s 는 소로트라고 얘기해가지고 용질이라고 합시다. 그 물의 식품 속에 녹아 있는 녹아 있는 용질에 뭐 설탕이면 설탕 이렇게 녹아 있는 몰수가, 자 몰수가 얼마이냐? 그러니까 물, NOW 플러스 NOS 분해 NOW. 자, 이렇게 계산할게요. 그 다음, 상대 습도 가지고 나타낸다면, 몇퍼센트 상대 습도이냐. 그냥, 상대 습도를 100분율로 나타냈다 그러면, 상대 습도가 만약에 70%더라. 그러면, RH가 70, 나누기 100. 그러면, 0.7입니다. 수분 활성도 0.7이 그까 상대 습도 퍼센트 상대 습도를 100으로 나누면은 수분 활성도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문제를 냈는게 이거였습니다. 기억되세요? 자, 수분 활성도를 구하라 했는데 5% 포도당 분자량 180 좋습니다. 수분 활성도 구하세요. 풀이 보세요. 포도당 5%와 물9 5되되있습니다 그러면 NW 물 분자 물이 95%, 100 중에 95g이 95g이 물이니까 물95 나누게 물 분자량 18입니다. 그다음 설탕 5% 5 나누기 설탕 분자량 180 하면은 계산하면은 자, NOW 95 나누기 18 플러스 NSO 나누기 18 분의 NOW 95 나누기 18 계산하면 0.995입니다. 0.995 해가지고는 세균번식 당지 못합니다. 그렇죠? 못하지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자, 밑에 10% 소금물 속에서는 세균이 번식 가능할까? 아까 세균번식 적어도 수분활성도 0.9 이상은 되어야 세균이 살수 있다 그랬거든 그럼 0.9 이하로 떨어뜨리면 세균번식 거의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과연 소금물 몇 퍼센트를 쓰면 가능할까? 이론적으로 계산되죠. 여기 보세요. 10% 소금물이 자 계산하니까 얼마나 합니까? 0.967밖에 안 돼요. 0.967%.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문제 2번 문제 풀이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두 분자를 계산했습니까? 계산 안 됐죠. 그렇죠. 쉽게 가면, 설탕 같으면 설탕이 물에 녹아도 설탕 분자 그대로입니다. C12, h 2 2 O11. 설탕 분자는 더 쪼개지지 않아요. 근데 소금은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두 분자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분자 역할이 아니고 두 분자 역할을 한다.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저 계산 맞아요? 안 맞죠? 그럼 저 옳게 계산을 하면은 얼마 나올까? 얼마 나올까? 자 지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계산 안되면은 지금 하지 말고 그럼 이거 사진 찍어놓던지 다음 시간에 계산했는거 계산했는거 저희들 보여주세요. 위에거는 맞아요. 포도당은 이온화되지 않습니다. 포도당 분자 그대로 물에 녹아있어요. 자, 그 다음, 이거 매모하세요. 자, 수분 활성도 식품 안전성. 미생물 성장과 최저 수분 활성도. 세균 0.90에서 0.94입니다. 그냥 0.90 이하로 떨어뜨려야만 세균 억제를 그래도 수분 활성도로 컨트롤이 가능하다. 효모 0.88, 곰팡이 0.80, 내근성 곰팡이 0.65, 내산토합성 효모 0.60, 그 다음 대부분 효소는 요 0.85 이하일 때 역할을 못합니다. 불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품 저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워너 액티비티 다운시켜라. 어디야? 세균 억제하려면 최저 0.90 이하로 관리해라 효모 0.88 이하로 곰팡이 0.80 이하로 뭐 내건성 곰팡이 0.65도 있지만 은 그러면 은이수분활성도가보로서 식품관리해야 됩니다 식품저장먹하고 하는거 이거 컨트롤 잘하면은 뭐 이거 수분활성도 하고, 그다음에 온도 하고 그죠? 온도 속도 뭐그 다음에 온도하고 그죠? 온도속도 뭐그 정도 관리할 수 있지 우리가 뭐 기압을 관리를 할수 있나 그죠? 이 정도 관리 여러분 뭐 수분활성도 뭐 나오면은요 이겁니다 이 이상의 문제는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아, 수분 활성도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이 가능한지 이해를 하시고 <웃음> 이 부분은 조금 뭐 매우 매우 두셔야 될 부분이다. 자, 그다음 4번.